안녕하세요 흑열전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세계 최대 게임 회사 중 하나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비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소프트는 2014년 4월 기준으로 직원 수가 9200명이 넘는 유럽에서는 두번째 북미에서는 다섯번째 세계에서는 네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이 유비소프트는 1984년 이모트라는 오영재가 부모님의 통신판매 사업을 물려받아 시작했는데요. 당시 프랑스에서 성장중인 컴퓨터 시장을 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와 악세사리를 배급하는 회사를 세웠지만 하드웨어의 플랫폼이 표준화되면서 이모트 오영재는 1986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배급하는 회사인 유비소프트를 세웠고 외국의 소프트웨어를 프랑스 소매상들에게 전달하는 배급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8년 유비소프트는 EA, 시에라 엔터테인먼트, 마이크로프로스 같은 회사들과 계약을 따내 당시 잘나가던 게임 회사들의 게임을 프랑스에 배급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회사는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고 1989년 영국의 첫 배급지사를 세웠던 겁니다. 이어 미국과 독일에도 사무실을 여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1992년에는 프랑스몰트레리와 루마니아 부크레슈타의 첫 내부 제작 스튜디오를 열었고 1993년 소니와 세가로부터 그들의 콘솔 게임기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었고 1995년 유비소프트가 처음으로 제작한 레이맨은 큰 성공을 거두며 유비소프트의 공식 마스코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비소프트의 마크는 레이맨의 눈에서 따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후 유비소프트는 세계 각각의 스튜디오를 설립했고 2000년에는 톰클렌시 소설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제작하는 레드스톰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고 이때 톰클렌시의 소설 출판권도 인수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유비소프트는 이이가 주식의 19.9%를 사들이면서 인수합병인 위기에 처음봐 있었는데요 하지만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이가 보유한 주식은 15%까지 내려갔고 결국. 2009년에는 모든 주식을 매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흠! 정말 다행이네요. 2014년 11월 7일에는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바로 어쌔신크리드 유니티와 파크라이 4, 더크로의 스팀 구매 페이지가 영국 스팀을 시작으로 전세계 스팀 상점에서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세계 PC 게이머들은 그야말로 멘붕상태, 맨 처음 영국 스팀에서 문제가 터졌을 땐 영국 스팀의 가격 차이에 의한 트러블로 인해 상점에서 내려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전세계 스팀까지 영향을 끼치자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닌 밸브와 유비소프트 간의 마찰로 인해 내려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었으며 일각에서는 유비소프트가 이번 일을 계기로 스팀에서 철수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돌았지만 사실 영국 스팀에서만 지역의 제한을 걸려던 것이 직원의 실수로 인해 전세계에 걸어버린 것으로 드러나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유비소프트의 한국 유통은 인트라게임즈가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인트라게임즈는 발매하는 것마다 한국어가 잘 이루어지는데다 그 퀄리티도 대체적으로 좋아 호평받고 있었으나 어세싱크리드3 이후 수많은 오역이 나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비소프트는 최근 들어서 평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14년 6월 와치독스를 기점으로 트레일러와 인게임 그래픽 다운그레이드 트레일러에 나왔던 요소 삭제 실망스러운 게임성 등 너프가 매우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스싱크리드 유니티에도 이어졌으며 각종 버그와 다운그레이드로 게이머들이 울부짖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각에서 유비소프트 게임들은 트레일러만 보고 거르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또, 곧 출시 예정인 톰 클랜시의 더 디비전에서도 트레일러에서 매우 미려한 그래픽으로 보여졌지만 유비소프트의 다운그레이드가 뻗칠까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비소프트의 주요게임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1995년에 처음으로 출시한 레이맨이 큰 인기를 얻어 유비소프트의 공식 마스코트가 되었고 1989년에 발매된 페르시아의 왕자 역시 10개가 넘는 플랫폼으로 발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원래 유비소프트가 발행한 게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후 후속작이두편 발매된 뒤 2001년 유비소프트가 러닝컴퍼니의 게임 부서를 인수하면서 한두 권도 획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2002년 미군 공식 게임인 아메리카즈 아미를 발행했고 2004년 크라이 엔진으로 제작한 1인칭 슈팅 게임 파크라이를 발행했고 2005년 기어박스 소프트웨어의 브라더스 인 암즈 시리즈를 발행했습니다. 액션 게임 또한 다수 제작을 하였는데 2007년 발매한 페르시아의 왕자의 계승작이라고 할수 있는 어쌔신크리드는 당시 E3에서 여러 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00년에는 레드스톰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뒤톰 클랜시 시리즈도 유비소프트의 대작이라고 할수 있죠. 유비소프트에서 발행한 톰 클랜시 시리즈에는 다국적 대테러 부대 의 활약을 다루는 에인보우 6, 미 안보국의 첩보원이 주인공인 스프렌터 시엘, 미군 특수부대 활약을 다루는 오스트리콘, 해킹으로 시카고를 통제하는 와치독스 그리고 미래의 세계 3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략게임인 엔드워 등이 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예나 지금이나 게임을 정말 많이 만드는데요 지금까지 출시한 타이틀만 해도 대략 10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유비소프트는 지금도 게임을 열심히 만드는데 곧 발매될 톰 클렌시의 더 디비전이 있고 필자가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포 아노가 있습니다 어서 빨리 해보고 싶네요. 여튼 여기까지 유비소프트였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